화난한 인기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년부에 소속되어 있는 조성진입니다. 오늘은 4월 17일 금요일 성경읽기 날입니다. 여러분께 누가복음 15장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와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1 0 0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흔 아홉 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러니, 이와 같이 제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을 아홉,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느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 마를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로니 이와 같이 제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되느니라.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부,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옵션 후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지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죽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 얻어 싸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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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까이 왔을 때풍녀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모른데 대답하여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놓아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께서 대답할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수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 살림을 차,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 되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한국에 있는 조성진 형제와 함께 누가복음 15장을 읽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무언가를 잃었다가 되찾는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또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들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생각한다면 이 말씀은 곧 예수님께서는 무언가를 되찾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임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는 잃은 양을 찾는 목자 이야기 둘째는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 이야기 그리고 셋째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 이야기 여러분 제가 이 세가지 비유를 말씀드리면서 잃은 양 비유라든지 혹 잃어버린 드라크마 비유라고 하지 않은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들의 정확한 제목은 양을 잃은 목자 이야기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 이야기 그리고 아들을 잃은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이 바로 아버지라는 것이지요. 저희 집에는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 그림이 있습니다. 물론 원본은 아니고 러시아에 있는 박물관에서 똑같이 프린트를 해서 복사한 복사본입니다. 저는 이 그림의 제목을 오늘 누가 복음 15장을 읽고 나서 탕자에서 탕자 아버지라고 바꾸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포커스는 드라마틱한 탕자의 인생이 아니라 그를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는 이 이야기의 주인이십니다. 그는 이른 양한 마리 때문에 오원들을 찾아 헤매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는 또한 이른 드라크마 하나를 찾고서는 온원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이시는 여인이시지요. 그뿐이겠습니까? 이른 아들을 되돌려 받고 살찐 송아지를 잡는 아버지이시기도 합니다. 읽은 것을 생각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것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탕자가 돌아온 아버지의 집은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못난 동생이 돌아와서 살벌한 분위기? 아니면 잔칫집 분위기? 둘째,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드라크마가 집안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는 신념의 차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없어졌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의 차이 있었을까요? 꼭 집에 있는 큰아들 흉내를 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은 아버지의 마음, 바로 그러한 마음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